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겨루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음식들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이색젤리 사실 이색이라기보단 이상한 젤리 3종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메인은 좀 뒤로 두고 일단은 사이드 메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카롱젤리에요 마카롱젤리고 망고 맛입니다 오! 냄새 좋아요 냄새 진짜 좋다 일단은 마카롱.. 이게 예. 이렇게 해서 마카롱 모양이에요 그냥 모양 젤리네 잠깐만! 개... 마카롱 젤리가 아니고 마카롱 모양 젤리였어 이거 모양 작게 써놓은 거봐 같은.. 하여튼... 허갔다 허갔어 오늘도 1패 정립이다 오늘도 그냥 오늘도 그냥 지가 보고 정립이야 아니 이게 뭐야 난이게 그, 그런 그건줄 알았어 마카롱 꼬끄 같은 거에 젤리가 껴져 있는 마카롱 젤리니까 아니 심지어 이거 붙어있지도 않아 심지 <웃음> 이거 분리돼요. 아니 이게 내가 쥐어 뜯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근데 향은 좋아요. 근데 향이 그냥 인공 향이 좀 많이 나네. 망고 향이라기보단 망고 향 세안 용품 이런 게 있을 약간 요런 향일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되게 그 학교 때 문방구 보면은 햄버거 젤리잖아요. 어, 아, 그그 그, 그런 맛이에요, 흘려도 그건 300원이거든요. 그 맛이에요. 1,500원인데 같은 거. 왜? <웃음> 이거 왜 빠는거야 이거? 일단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요건 그냥 젤리예요 패티? 패티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젤리고 마시멜로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나름 뭔가 다른 식감을 줌으로써 뭐 어떻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만 했다 노력은 안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많이도 드셨네 맛없는데 이거? <웃음> 뱉으면 안되냐고요? 뱉어도 돼요? 뱉어요 근데 그 정도 맛이에요? 아 진짜 그 망고향 비누 향이 나요 하여튼 요거 마카롱 젤리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마카롱을 진짜 사랑하는데 마카롱을 사랑하면 안돼 그걸 먹으면 안돼 마카롱 이 글자를 사랑하면 드세요 <웃음> 요거 요거는 맛이 좀 괜찮길 바래야겠어요 단무지 맛은 아니겠죠 진짜 요것도 단무지 젤리가 아니고 단무지 모양 젤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진짜 단무지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막 설탕이 막 붙어 있고요. 설탕이네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 뭐? 아니에요. 레몬 향이 좀 나는데 이것도 비누 향이 나. 이것도 레몬 향 비누야. 내가 사실 젤리 사온 게 아니고 내가 클렌징 폼을 사온 건가? 근데 이건 향이 좀더더 역해요. 저거는 좋은 비누 향이었으면 이거는 진짜 비누로도 못쓸 향이 나거든요. 아, 이건 아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거 먹을 바에 단무지 먹겠다 이게 1500원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1500원이에요 차라리 기부를 하고 차라리 그걸 친구 주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1500원으로 같이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드셔도 되고 더울 때 컵라면을 작은 거두 그릇을 먹어도 되고 하나 생생우동은 못먹지만 큰 컵라면 하나 먹어도 되고 삼각김밥 거의 두 개를 먹을 수 있고 서0 백원이면 돈좀 못해서 샌드위치를 먹거나 돈 조금 더 못해서 햄버거를 드셔도 되고 그거 두개만 못해서 돌지락을 드세요 차라리 입 심심하다고 이걸 먹는다? 진짜 X 같은 이거 뭐야 이게 내가 샀지만 이거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거 같은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맛없다 내가 저 마카롱젤리는 또 환경을 위해서 또내 지갑을 위해서 먹긴 하겠는데 이거는 자신이 없네 이건 편집자분 드릴게요 그런 표정을 먹지 마세요. 감독님들일까요? 감독님, 감독님한테 이거 그러면 제가 퇴근길에 이거 이렇게 싸갖고 포장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잘 싸가지고 퇴사해도 돼요? 아 퇴사할 만한 맛이고. 아니 안 먹어봤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라 음. 아니, 아니 딱 아니, 이거 배터 돼. 이건 진짜 배터 돼. 그런 표정으로 먹지 말고 뭔가 해서 진짜 배터 써, 배터 써. 이건 진짜 안. 아씨. 어욕욕박지 마세요. 아 부산 맞을 때 비누 만 나는 매운탕을 먹고 진짜 음, 그 비싼 맛인가요? 그거보다 더 맛없어요 <웃음> 카메라 켜면 말씀을 되게 못 하시는데 유창하시네요 <웃음> <웃음> <웃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네요 1,500원 진짜 아 진짜 와 1,500원이면 거의 한 시급이 8,300원이니까 그래도 꽤 이래야 되는데 1,500원 벌라면 갑자기 인생에 현대가 오네요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이거야 내가 하시다 <웃음> 자로타리아 영양센터 옛날에 영양센터랑 영양통닭 뭐 이런 이름으로 팔았거든요 전기통닭이 되게 사실 그게 모티브인거 같아요 안에 찹쌀이 들어있는거 일단 포장은 어, 백점 깨알같이 신경쓴게 보여서 근데 뭐 일단 먹어야지 맛이 있어야지 아이씨 욕박지 마세요 <웃음> 벌써 불안하죠 벌써 불안해요 어 향은 좀 괜찮은거 같아요 저 친구들에 비하면 향이 훨씬 좋아요 자, 까볼까요? 까보면 얘는 좀 눌렸네 아, 촉감 진짜 별로야 슬라임 만지는 것 같아 아, 아! 이거 봐, 이거 보여요? 진짜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게 통닭 비주얼은 맞는데 아, 이것도 먹기가 두렵다, 어째 이상한 젤리 리뷰지 맛대가리 없는 젤리 리뷰는 아닌데 이거 먹어볼게요 콜라 맛이 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표면이 끈적거리지? 날 립밤 바르는 줄 알았는데 방금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어 이거 왜 먹지? 어 이거 왜 팔지? 이거 누가 생인했지 혹시 거기 아, 일단은 진짜 딱 까자마자 기분이 나쁘고 만졌을 때도 기분이 나쁘고 지금 이게 손에 계속 닿아 있는데 진짜 촬영이고 뭐고 가서 손 닦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맛이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 얘네 중에서는 제일 낫거든 근데 얘네 중에서 제일 나아 와 이거 어떡 하면 좋아? 이거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 한 타가 오네요. 진짜 세게 온다. 와 이거 나 이거 해서 컨텐츠 비용 와 이거 진짜 싸게 먹히는데 이 컨텐츠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자신을 개 때리고 싶은데 아, 아까우니까 먹기는 하겠는데. 근데 이거는 먹을 만은 해요. 콜라 맛인데 이거는 뭐, 뭐 맛인지 한번 먹어보죠. 에잉. 아... 어... 나울것 같아 엄마 아 엄마? 아 이거 뭐야 그냥 이걸 안 사는 게 베스트고 샀다 뜯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슬라임으로 쓰세요 액체괴물을 그냥 이렇게 불안할 때이 만지고 만지면 기분은 좋아요 아니 뭐라 해야 될까? 젤리라고 생각하면 x 같은데 그냥 슬라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럭저럭 슬라임도 이런 촉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슬라임도 싫어합니다 야 문제야들 다 보여 야 별점 넣어 빵점 넣어 빵점 넣어 나 안줄거야 점수 다보여봐 다시 한줄평하게 한줄평 남들이 안사는거 사지 말자 아, 진짜 을받아 제로콜라 한잔막 할게 진짜 여러분들 남들이 안가는 길을 걷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거지만 가끔 그게 만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젤리 하나에도 신중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잖아요. 난 마을 구미가 좋더라. 그 뭐지? 그. 이런 질감에 복숭아 포도맛 이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여러분들 그거 사드세요. 그게 이거보다 쌀걸? 잠깐. 아니지? 이거 사드세요. 왜 나만? <웃음> 난 이거 먹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젤리 좋아 먹어요? 이거 사고, 요것도 사먹고, 요것도 사먹어요. 같은 거. 아 이게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네 오늘 자오늘좀 제가 전체적으로 젤리의 실패 실패 실패 대실패 뭐 3개 사온 것 중에 하나 맞대가리 있는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좀 안좋았는데 그래도 제가 대신 해드렸으니까 대신 먹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거 안 드셔도 이거 안 드셔도 이거 안 드셔도 여러분들이 6천 소중한 6,800원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사드세요 나만 죽을 순 없으니까 여튼뭐네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아 진짜 다음에는 제가 좀 특이한 걸 가져오더라도 좀 맛있는 거 검증된 걸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차피 누군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사람 밀어주게 하자 칙으로 하자.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보지마시고공정하게 카메라에 주먹 내미세요 딱 가이바, 보 한판을 지빠 이런 거아니야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아!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세판이요? <웃음> 아니요